이 동작은 마시는 호흡을 연속으로 다섯 번 내쉬는 호흡을 연속으로 다섯 번 하며, 이것을 한 세트로 10세트 실행하여 호흡을 100번 하는 운동입니다. 밸런스 포스처를 초급투, 중급 중에 하나로 조립하여 넣습니다 준비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바디바 아래쪽 끝에 올라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세워 골반 넓이, 발은 평행이 되도록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머리끝이 바디바 끝에 닿도록 위치시킵니다. 양다리를 테이블 탑으로 들고 양팔은 바닥에서 띄워 골반 옆에 위치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듭니다. 운동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마시고 둘셋넷 다섯 내쉬고 둘셋넷 다섯 숨을 강하고 짧게 끊어서 연속으로 다섯 번 마시고 마시는 숨에 맞춰 손으로 버튼을 누르듯 위아래로 짧고 강하게 움직입니다. 마시는 숨에 이어서 연속으로 호흡을 다섯 번 강하게 내쉬면서 손으로 버튼을 누르듯 팔을 위아래로 짧고 강하게 호흡에 맞춰 움직입니다. 마시는 숨 사이에 내쉬는 숨이 혹은 내쉬는 숨 사이에 마시는 숨이 생기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짧게 끊어서 호흡을 반복합니다. 다섯 세트 실행해 보겠습니다. 양 다리를 테이블 탑으로 양손을 바닥에서 띄우고 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듭니다. 마시고 둘셋넷 다섯 내쉬고 둘셋넷 다섯 마시고 둘셋넷 다섯 내쉬고 둘셋넷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마시고 둘셋넷 다섯 내쉬고 둘셋넷 다섯 마시고 둘셋넷 다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팔, 다리, 머리를 바닥에 내려 마무리합니다. 100번 숨 쉬기, The 100는 Modification 두 가지 동작, Variation 두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Modification 동작은 다리를 내리고 머리만 올린 상태에서 동작을 실행하는 것. 다리를 테이블탑으로 올리고, 머리를 내린 상태에서 동작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베리에이션 동작은 다리를 천정으로 뻗은 후 동작을 실행하는 것 다리를 대각선으로 내린 후 동작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각각 3세트씩 연속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세워 골반 넓이 발은 평행 팔을 띄우고 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듭니다 마시고 둘셋넷 다섯 내쉬고 둘셋 넷. 다섯 마시고 둘셋 넷. 다섯 내쉬고 둘셋 넷. 다섯 마시고 둘셋 넷. 다섯 내쉬고 둘셋 넷. 다섯. 머리는 내리고 다리는 서로 붙여 테이블탑으로 올립니다. 마시고 둘셋 넷. 다섯 내쉬고 둘셋 넷. 다섯 마시고 둘세넷 다섯 내쉬고 둘세넷 다섯 마시고 둘세넷 다섯 내쉬고 둘세넷 다섯 다리를 서로 붙여 천정으로 뻗어 올립니다. 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듭니다. 마시고 둘세넷 다섯 내쉬고 둘세넷 다섯 마시고 둘세넷 다섯 내쉬고 둘세넷 다섯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다리를 대각선으로 뻗어줍니다.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팔다리 머리를 바닥에 내려 마무리합니다.